학교, 직장, 교회 등에서 만난 이티드와 썸을 탈때 친하게 지내면서도 정작 사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집단 내에서 제3자들이 이걸 알게 될까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오히려 이런 관심을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래도 말조심 행동조심하는 이티젠는 훨씬 더 경계를 강화합니다. 이런 과정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 봐선택 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럼 이런 고구마같이 탕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? 일단 둘만 아는 비밀 연애를 하는 게 좋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사내 연애를 생각한다면 한명이 퇴사 이직한 직후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. 교내 연애는 청소년이라면 겨울 방학 이후에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. 교회의 경우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히 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total negative G benefit you'll n u w l e l s u i t subnader uchuk sang dan k r d l u l klik hageed haju se yo